뚜렁뚜 안녕하십니까 소리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약간 노란 캐 모드로 바이크는 얌전히 타는데 마음은 노란 캐처럼 뭐야? 아, 사람 머리 때리겠는데? <웃음> 이것도 코너가 되는지 좀 보고 싶어가지고 아... 지금 쇼바를 최대로 세팅을해가지고 근데 그렇게까지 안 딱딱하다 그냥 알라인 그냥 기본 세팅 같은데 잠깐만, 비부운데왜안 가시지? 어, 나 경찰한테 후까시 매겼네. <웃음> <웃음> 나 간이 배밖게 나왔네. 경찰한테 안 간다고 후까시 매기. 일단 천네를노면 확인 한번 하고 여기가 깊지? 여기가 깊어요. 여기. 아, 여기가 깊더라고. 여기가 차 내려올까 봐좀 무서운 데고. 뭐. 그지. <웃음> 이가 생각보다 길다 여기 네 여기가 깊고 길어서 어. 우층으로 들어가서 잠깐 세울게요 여기가 우리가 말한 비트인이었어요 스크램블러라서 그냥 이런데 그냥 들어와도 돼뭐 <웃음> 사진 찍어주는 거야? 아, <웃음> <웃음> 야, 앞에가 엄청 푹신푹신해가지고 앞이 돌아요 <웃음> 아, 아까보다 오히려 더 못한 것 같아 자전거 음. 조심 9.5리터 땡크인데 지금 더 이상 못 간다고 나와갖고 지금 기름 넣은 건데 5.5리터밖에 안 들어가 150km 타고 5.5리터 넣었어 리터당 30km는 된다는 얘기네, 그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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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st to feel. 여 기서 바로 들어가요. 이렇게 오우, 아아, 제일 좋더라고요. 아유, 확실히 이오 좋아하네. 이거 <웃음> 나도 지금 여기 딱 올라왔는데, 이거 야, 이거도 좋다. 이 네. 아, 나 이거 진짜 오토바이 마음에 든다 네. <웃음> 진짜 네. 이거 너무 노력다아 아, 이거 맞아 모두 바꿔야 되지 어? 길이 어, 있는 건가 이거? 어떻게든 돌리겠는데 네가 못 돌릴 것 같은데 아아 아, 절로 계속 뛰어지는구나엔지로도 아닌데 되려나 가볼까 인센맨 빡 가보자 어드벤처 어드벤처 오 이쪽 끼리 쪽 끼리 근데 뒤에 막 털린다 봐와 뒤에 막 털리는 거 봐. 약간 소름 타던 기분인데? 그러네. 그런 길가네 완전히. 어... 더는 안될것 같은데? 그지 계단이죠. 어. 뒤집어졌다. 네. <웃음> 이걸 어떻게 돌려야 되지? 됐어요? 응. 아, 어, 됐네. 야, 나 많이 밀지 않아니 밀... 이거 봐. <웃음> <웃음> 이거로 올라가네. 그럼 이거대로 재미가 있네. 와 재밌네 이거. 그치? 와 이게 다. 좋아하네? 아 네. 나좀 무식지 않냐 지금? <웃음> 아사고는 진짜 재밌는 바이크네아 네. 너무너무 됐다. 쏙든다쏙 들어. 진짜 재밌는 마이크, 재밌는 마이크. 이건 엄 아... 터카 같은 재미 엄터 카가 막막 엄청 빠르 게 달리 는게 아니 잖아？순간적 으로 멈췄 다가 달 도록 우욱 나갔 다가 푹 부딪히고 약간 그런 좌충우돌 하는 맛.